다 죽인거같은데? 어어? 왜요? 아니요 안죽 었길래좀 늦어.. 늦게 가벼운 옷으로 좀 바꾸고 구멍난거 버리고 아니 뭐야 왜 안.. 안 맞아? 저끼 가로등에 막히나? 거리 나가는 게좀 랜덤인가? 건이잖아요. 어? 네? 샷건이잖아요. 코앞에 그 쏴야 된다니까 진짜. 근데 띠좀 이런 거에 엄청 약하죠. 멀리서 보고 쏴도 못 맞추니까. 음... 근데 또 어떨 때는 또 멀리서 다한 방에 죽네. 네. 총을 나가는 각도가..아 45도 정도 돼응 천방 <웃음> 45도 얼추 된거 같기도 하고 근데 관통은 안 되나보네 관통 안되죠 거 같은데 입구에서 기어 들어오는 애들은 주변에서 오는 거 갑시다 살살 작은 군부대, 약간 미군부대네요. 음... 이거는 메인만, 메인디 c 만 털고 나갑시다. 준이보뭐 없이 그냥 뛰어가고 그냥 가까이서 대고 그냥 쏘면 되네. 그렇기는 <웃음> <하죠>. <웃음> 그냥 기는가죠 뭐 그냥 고 그냥 끼워가고 그냥 끼가 그냥 가서고 뛰면 돼. 체가이 많으면 그렇게워가고 그냥 끼 그냥 고 그냥 끼워가고 뭐가 이렇게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엇? 어? 에헤이 이것도 문 잠겨있네 열쇠 없는데 부셔야죠 애들 갖고 있지 않을까요? 없어요 어 열었어요 뭐2층도 있네. 아... 왜요? 참. 네. 왜 그러십니까? 도가 쓸만한 도트가 안 나오네. 조준하는 거야? 응. 그 차에 내가 쓰던 거 있는데, 제 제가 쓰던 거인데 그거 괜찮은데. 열쌍 뭐지 이야 왜? 뭐야? 뭐 음, 척사나비. 어 송기 산산초 나왔는데. 그냥 혹시... 초 끼시고 하실 거예요? 챙겨 주세요. 잘 챙길게요. 어, 혹시 모르니이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음. 그냥. 원대로 뭐, <웃음> 그냥 다 족치면 되긴 함. 음. 일단 이거 드릴게요 생각해봐 네. 나중에 보고 써요 바닥에 예비용 총 하나 세팅 해갖고 더 들고 댕겨야 돼 끼는 너만 하고 와요. 나왔다 제일 빠른 거나왔습니다어 그래요? 타 네. 축하드립니다. 이거를 타트를 빼버리고 もたし 탄창이 아까 많이 보였는데, 어디 갔노? 뭔 탄창? 탄창이야? 탄 탄창이야? 아니오오탄 박스 탄창이야. 아, 아까 저기서 위쪽에서 본것 같은데, 저거. 308 박스 많아? 겁나 많는데요 위쪽 한줄쭉 있는 데서 본것같은오두 <웃음> <웃음> 개나 있어 개꿀 자다 채웁시다 아 이제, 샷건 탄, 겁나 많은데, 이거 다 챙겨가고 싶은데. 음? 천발 되는 것 같은데. 무리겠죠넵 피가 계속 깎인다. 그러지, 그럼 개판 났음. 여기 털고 저쪽 위쪽에 완전 촌동네가 하나 있긴 있거든요? 그런 데 가서 나무를 직접 패갖고 집이나 지을까요? 그래야죠. <웃음> 아, 아니죠. 집을 개조를 해버려야죠. 괜찮은 집 하나 해가지고 울타리 패스 있잖아요. 말레 펜스 울타리 네.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그 앞에다가 그... 넘을 수 있게 창틀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좀비가 아예 못 오면은 펜스를 부숴버린단 말이에요. 아또 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넘을 수 있게 길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 이제 넘어오면은 걔네가 그거 되잖아요. 넘어지잖아요. 자동으로. 네. 네. 단두대 만드는 거죠. 도끼 들고 가고 머리 찍어버려요. 좀 넓은 집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니면 2층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유인을 하던가 입구는 차로 막아버린대 되거든요? 고물차 하나 가져와서 음... 와 2층에도 있어 미쳤어 와 2층에도 가득 있는데요? 총기함이? 거다지였노 <웃음> 일단은 요 박스 탄자만 다 채우고 <웃음> 옷을 좀 찢어놔야겠네 있었는데 뭔 소리야? 뭔 두드리는 거죠 어서오세요 한바 속이니까 시 박살났네. 자 됐다. 박사장 하나씩 집어넣고 위에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어이구야 위에는 옷가지들이 까딱 들었네. 진 그게 별로 없네 잘 안나옵니다 그거 와 아, 레어 탱이 없나 뭐야 다1 0 0 들어가 있는게 들어있었네 어디서 뭘 두들기는데? 팀이 있나 음. 뒤쪽에 총? 그..뭐야 그 탄약고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쪽에 또 있어요. 응. 여기 왜 이래? <웃음> <웃음> 아, 여기 진짜 출세 없이 있다. 솔직히 여, 이 지금 여거 개조해도 괜찮은데 이 집이요? 네요거 지금 물타리 음, 물타리가 여기... 맞네 물타리잖아요 아 입구 애들 여기 입구로 다 돌아서 오잖아 그렇죠 아요집 자체를 그러면 차를 오. 요 앞에다가 어어 아! 선생님? 아유 무거워서 일어나는 게 느리네 넘어가지라 않아 이친구 이걸 물린다고? 물렸어요? 네깨 물렸다 물리다또 온다 그러면은 ]이다. 제가 장갑차를 요 앞에 끌고 올게요 뭐야 앰플 뭐 하나 먹었어요 물리며 차 어디 갔다, 소치 내가? 밑에 있었나요 차가? 응 저기 입구 있는 데다 입구가 막혀 있잖아요. 뛴다 뛴다 뛴다 뛴다 뛴뛴뛴뛴뛴뛴뛴뛴 오우 씨개 삽소름. 안돼여긴안 되겠다. 계속 오죠? 아? 아니 근데 장갑치 어디 갔노? 저 입구 밖에. 아 밖에 있나요? 응이 입구 막혀있어요 여기 아 일로 못 끌고 오겠구나 작은 차를 갖고 와야 되네 하려면 뭐야 뭐야? 씨. 깜짝이야 역시 씨. 또 소리가 들리는데 그러면, 음. 요런 저런 데를 한번 찾아 봅시다. 어딘가에 또 있을 거예요, 저런 게. 음. 너무 무거워가지고. 둘다 기어가. <웃음> 네, 둘다 존나 기잖아요, 지금. 이러면은, 띠좀한두 마리 달려들면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일단 좀비가 별로 없는 외곽으로 좀 빠져봅시다. 음. 별로 없는 데가 있긴 하겠냐마는 일단 가봅시다. 좀 이따가 이거 차 문도 수리해야 되고. 슬슬 아작난 게 보여. 변방은 그러니까 정면은 괜찮은데 측면 문이 문제예요. 차는 또왜 저기 처박혀있네 <웃음> 깜짝이야 리린다 음? <웃음> 아이 범이더달라하고마야 나디 갈수록 점점점점 점점 뛰는 애들이 많아 보인다 어 그래도 팔은 다 나왔네 나와야죠 며칠이 지났는데 어, 가슴이 물려 오.. 저.. 돼지 있네 돼지 야.. 씨.. 자리 잡을 때가 이렇게 없구나 엔간하면 주유소 가까운 데가 좋긴 좋은데 거의 그게 도심지 한가운데 있지 않아요? 네.. 그니까 문제예요 이게 차가 연료통이 커가지고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 연비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맘 편하게 좀살수 있는 데가 필요하지 짐좀 풀어놓을 수 있는 데가 필요한 거지 이게 이놈의 대구맵은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일단 좀비가 어. 여기 좀덜 나오는 건가? 1층집 밖에 없는데 경찰서다 아, 아니다. 나중에 옵시다. 지금 완전 다 풀이에요. 트렁크에 네. 좌석에 전부 다. 이거 풀어놓을 때가 필요하잖아요. 네.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소방서? 아, 근데 저거 철문 깨지면 다반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 단단하긴 단단하거든요. 근데 철문 안 깨지게 계속 감시해야 돼요. 여기도 집이 있네. 아니면은 그 저희 대형망치 있으니까 철문 저 깨지든지 말든지 냅두고 그2층가는 계단 없애버리고 파출 타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음... 아 깜짝이야. 그 비명 적그만 지르십시오. 너무 무섭습니다. 들어갑니다. 아, 6발자국 아주 선명하게 남겼어. 어, 시립도서관 2층 여기도 괜찮은데 올라가는 길이 없어가지고 끊어져 있나? 여기 여기 싸브에 가기긴 해요. 여기가 그러니까 책을 여기서 구할 뭐 필요가 없으니까 책을 여기가 뜯어보면 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음... 여기가 좋거든요. 왜냐면 여기서 낚시하고, 어, 그럼 여기서 할까요? 여기, 여기, 여기 개조합시다. 1층 다 그냥 납땜 해버리고. 나 아, 어차피 문맹이라. 예아 <웃음> 그래요. 아이 창문 벌써 깨졌네. 샷건 한번 썼다. 아창문 깨져도 돼요 어차피 납땜할 거예요. 어디디디디. 오우씨 오우씨 오우씨 어, 어. 오우 씨. 오우 씨. 오우 오, 밀지 마세요 스승님.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안 물렸어요. 옷만, 옷만 뜯어졌어. 아다행이 얼마 없네요. 대충 그냥 정리되네. 응. 스닛 어서 근데 이거 입구가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뭐 입구야, 입... 만들면 입구지. <웃음> 입구야, 만들면 입구지, 그게 야 아주 그냥 빵꾸가 뚱뚱 생기는구만! <웃음> 다 내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1층 안쓸거거든요아요 어. 앞에가 있구네. 여기가아 어, 여기 문도 보셨네. 걸레를 만들어버렸네 얘네가. 네. 음, 이거를 그 뭐냐 대형망치 갖고 네. 이제 공사를 좀 해야됩니다. 여기 계단 없을 거예요. 좀 이따가. 그럼 어떻게 올라가요? 네? 이 사람이... 응? 좀 뭐에 대해 기본이 안돼 있어. 어? 그럼 어떻게 올라갑니까? 네, 어차피 여기 옥 2층하고 옥상을 쓸 거예요. 네, 네 여기 옥상 가는 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상에서... 이제 밑에 애들 오는 거 보이잖아요 에 네. 이씨 난왜 이게 밑에가 안 싸지냐 암튼 아, 밑에를 바출 타고 댕길 겁니다 아시겠죠? 음... 오케이. 뭐, 나중에는 이제 계단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1층으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편하게 하되, 좀비 오는 거를 응. 3층에 못다놓고 잡을 수 있게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하...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할 테니까, 제가 할 테니까 망치는... <웃음> 어, 여기 앞에 해야... 그것도 있네, 창고도 있네. 네, 그러니까 창고에서 필요한 자재좀 가져오고 음? 여기서 책하고 있으니까 티비하고만 좀 갖고 오면 되고 테이프 파밍하면 되고. 잠시만, 돌아. 이, 이 도움 안 되는 문맹 같은이라고. 어허, 낚시나 하십시오. 일단은 물건을 좀 정리를 합시다. 좀 풀어 놓자고요. 음. 책장에 넣으면 되거든요. 이거 보관함 따로 만들 필요 없어요. 이러면. 여기다가 일단 탄하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다 집어넣읍시다. 음. 주변 한번 돌고 갑자기 막 저거 할까? 없는 거 같아요 주변에. 그럼 여긴 적네? 이게 외곽이라 그래요. 아예 외곽이야. 여기 음. 3층 건물이라 1층에서 2층 오는거 나중에 없애고 음. 천 h e c k Check. Check. c h e c 책책 책. e c k Check. Check. c h e 탄 k Check. Check. c h e 지 k 지 h e c k c h e c 여기 있는 거다 비워야 돼요. 여기다가 여긴 차였쓸 거예요. 그냥. 탄하고 뭐총 이런 거다지워놔안 쓰는 거. 지금 당장 안 쓰는 거. 계륵 같은 애들 있잖아요. 예. 네. 그냥 요, 요 라인에 대한 다 쑤셔 넣어요. 자, 어, 제가 들어봐서 셔 넣을게. 오 이거 산탄총 500발을... 일단 최근 좀 이따가 정리를 하고 이거 1층을 어떻게 쏘는지 기억이 안 나네 뭔가 방법이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